주들마바가 브라 차들 타야호 모마 모가 아이로 나마 무주량한 차들마 기바가 브라 차들 타야호 모마 모가 바이로나마무주량마기라타야 이민년 정초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말 그대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 불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유체 모든 장애는 자리하지 않고 유체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을 좀 잘하자 어 불보살님 가피로 좀 잘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정처 기도를 하는데, 음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어 이제 시작의 시점에서 불보살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절집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초발심시 변정각. 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말 그대로 풀이해보면 처음 냈던 마음, 발심한 마음, 초발심시 그것이 곧 변정각이다. 정각과 깨달음과 같다. 그러니까 처음 냈던 그 신심이 깨달음과 같다. 응? 어, 지혜, 완전한 지혜와 같다. 아, 완전한 자제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냈던 마음이 에그 정각 깨달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 안에 이 가운데 들어갈 내용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처음 냈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냐 면은 그 새해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의 다짐들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는 내가 살을 빼야지 해가지고 점초부터 달리기를 한다든가 걷기를 한다든가 이를테면 뭐 해수장 얘를 간다든가 그렇게 이제 마음 먹어서 식이요부터 시작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하는데 그거 며칠 못 가. 일주일 가고 뭐 보름 가고 뭐응 이게 돈 되는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한 달은 채워야지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달 다니고 말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냈던 마음이, 에, 그렇게 여유하게, 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음,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서울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자기는 다잘 거, 자고, 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다만 전제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반드시 하루에, 에 10시간이면 10시간, 공부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큼은 일년 10달 365일 학교 다닐 때에, 그것만큼 원칙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변함없이 그렇게 에 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됐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중생은 예, 처음 낸 마음이 3일을 못 가고 한 달을 못 가고 1년을 못 가고 그래요. 어,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내 못사내 그런 것도 처음 냈던 마음이 변한 것이지 서방이 변하 서방만 변하고 나는 안 변했냐? 그렇지 않아요. 응? 처음에 사랑할 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에... 아그 끝내주지. 응? 처음엔 에 좋아가지고 물고 빨고 그냥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에, 그렇게, 그냥, 애절하게, 그냥, 음? 그렇게, 이제, 에,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몇 조금이나가,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 그러니까, 초발심이 유지되지 않는 것.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은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어, 이, 게 이제, 에, 중생의 마음이고, 그러한 코로, 소위 정각, 깨달음, 성취, 업장,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기도하러 절에 오잖아요. 기도하러 절에 와도, 그, 보면은, 중생마음 그대로 드러나요. 뭔가 아쉬울 때는 그 장화가지고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스님 살려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성취가 있을 수 있냐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은 전하고 달라. 어? 그리고 또, 이게 성취가 또안 이루어지면은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에, 되면 뭐 그냥 영업이 없네, 뭐 다녀도 소용없네. 그러고, 이제 또 마음의 변심을 가져요. 이것이 낱낱이 이렇게 중생마음이 이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봐요, 농사를 짓는 것도 처음에 시작해서 하루 밭갈이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뭐가 됐든지 우리가 도시지계인욕정진선정 어, 이렇게, 이제, 육바람일 얘기하는데, 음, 이를테면은, 바람일, 고통에서 성취의 세계,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음, 완전한 행복의 세계로 건넌다라는 거잖아요. 건너는데, 건너는 행위가, 이 여섯 가지가 있어야 되고, 여섯 가지 중에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정진 있죠, 정진. 정진은 쉼없이 가는 거거든요. 쉼없이 가는 거야. 음. 예를 들면 밥 짓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음? 예를 들면 안 그래요. 1시간이 걸린다 그러는데 30분 만에 중간에 불을 꺼버리면 건축도 밥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취가 있을 때까지 일관되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과 돈못 버는 사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에 뭐냐. 한 가지만 꼭한 가지만 들으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 꾸준히 변함없이 가는 사람하고 뭘 시작하고 3일 만에 작파하고 한달 만에 작파하고 하는 사람하고 요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공부 머리가 참 좋고 그러는데 애가 응? 성적이 안 오르고 어, 시험 보면 별로 그렇게 예, 마음에 안 들게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먹었던 마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앉아갖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체 질을 성취하고 일체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처음 먹었던 마음을 가지고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래서 참고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에 참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진하는 데는 참는 게 필요하다. 인욕하는 게 필요하다. 엉덩이 침물나도록 공부하는데 그놈은 엉덩이 침물나는 게 좋아서 하겠어. 삼천배하는데 차 무릎 안 아픈 사람은 어있고저런 매일 오는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어다 바쁘고 응다 몸뚱아리 힘들고 다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그 고비를 넘겨야 임계점에 다다라서 넘겨야 업장은 소멸되고 원은 성취될 거아니요 그거 못해가지고 그 변덕스러운 마음 그거 못해가지고 조금만 삐치면 조금만 사고 나면 조금만 뭐가 안되면 그러면 그냥 휙 돌아서 가지고, 응? 아니야만 못한 짓을 하고 있다. 중생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요? 부부가 안에 처음 먹었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누구 손해요? 부부 손해고, 가족의 손해고,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왜그 짓거리 하고 있냐고? 팔자 바꾸려는 사람이, 운명 바꾸려는 사람이, 미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저, 그, 그 어, 그러고 있냐고? 지금 서울로 이제, 뭐, 불가피하게 이사를 간 보살인데, 서방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절에 오면, 뭐, 이제, 기도를 하면은 뭐, 바람을 안 핀다고. 그래서 절에 왔어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를 하니까, 아유, 아니나 다를까, 서방이 웬일로 바람을 안 펴. 그래서 1년 잘 다니다가, 아니, 또 서방이 또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바람을 피니까, 이 보살이 절에 다니도 소용없다고, 응? 다시 한거 없다고 절회를 안 나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뭐 지인생 미안한 얘기예요. 응? 자기 인생 자기 것이지 뭐내 것도 아니고 뭐내 응? 서방에 바람피는 것도 아니고 응? 당신 서방에 바람피는 것이고 당신 운매 당신 팔자고 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가가지고 끌고 오고서 무슨 뭐,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했더니 한 2년 뒤에 절회를 다시 왔는데 49제를 지내러 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갔대야. 그래야 내 앞에서 펑펑 울면서, 서방 바람 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 왜 몰라? 그때 왜 모르냐고. 서방 바람 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자식 앞세운 것대비하면 자기가 그때, 응? 그 바람 피는, 다시 바람 피고 그래가지고 다해도 소용없다고 그냥, 그냥 모든 걸 작파하고 전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화를 당했던가 싶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번 소용이 있어 이제 아무 소용 없죠. 왜 그렇게 밀어내? 네. 그러니까 작은 거 원해서 그뭐좀안 된다고 그안 되는 거 원망을 그렇게 그냥 하고 그게 되나 하다 보면 은 도고마성이라 따로 사세요. 도고마성. 성취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장애가 있어요. 아 운동하려고 살 빠지네. 봐봐. 그만큼 장애 있지. 사방이 아프고. 장애 있죠. 그 법이 넘겨야 빠지는 거 아니야. 절로 되는 게 어딨어. 그런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참뭐 그냥 어? 주지 않고 되네 안 되네 그러고. 내조금 어? 해가지고 운명이 바뀔 것 같으면 세상 안 바뀌는 운명이 어딨고 세상 못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되지. 농사, 1년 농사 지는 것도 주구장창 가가지고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뭐가 좀 되는 것인데, 다생작업에 쌓인 업을 몇 조금 해가지고 뭐가 된다? 그런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보려나, 그래, 안 그래? 왜 이렇게 밀어는 짓을 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밀어는 짓을. 응. 그래서, 초발심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원전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변심이 없어야 돼. 무슨 변심? 부처님에 대한 변심, 부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없어야 일념이 무념이고 무념은 일체 모든 이 묘유 일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 어. 허재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야겠어요 이제 이민년 시작됐는데 이민년 마무리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요동을 치고 변덕을 내고 어 기도를 하고 어 신행을 하고 수행을 했는지 바야겠어요 그럼 뭐서뭐어 그냥 사람도 처음에 좋다고 막 좋다고 했다. 큰 바짝. 끝말 사오나 휙! 돌아서가지고 왼수라고 그러고. 아이고. 그 중생심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요? 안 되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 말법 시대에, 삼재팔란이 그참 거세게 우아치는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일령으로 부처님을 찾는 것이다. 이거 변치 마라. 변치 마어 어디서나 그래야 돼. 응, 내가 얘기하지만 돈안 내도 돼. 내가 뭐돈 내라고 쫓아다니기를 해. 뭐를 해. 괜찮아. 응? 근데 있는데 안 내면 안되네 응. 그건 그래. 몸하고 같이 가야 될거아니요 마음하고. 응. 그 당연해. 왜 사방한테는 사랑하면 내놓으라고 그러지. 왜 그러면서 왜 부처님한테는 이중잣대를 드려야 되나? 안 되는 것이지. 어, 그런 거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내, 마음을. 이거 봐봐, 여기, 응? 뭐 쌀. 이거, 저기, 농사 져가지고, 뭐, 농사를 맡겼다나, 그 있잖아. 여기, 범무범인 수인 대표가 농사를 이렇게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쌀을 이렇게 받는데, 1년에. 받는 걸 몽땅 다 부처님께 받쳤어, 그냥. 자기는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먹고 다 부처님께 바쳤어. 이런 정성이 있어야 뭐가 되지. 응. 내가 다바치한 얘기가 아니여. 바치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오롯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이 얘기 여럿이. 여기는 이제 쌀안이라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허롯이 마음. 그냥 쌀 들어온 건 전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된다. 이 마음 있잖아 이 마음. 응. 네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내야 돼. 쌀가주한 얘기 아니오. 오해하지 마. 허시 부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삼재팔란, 나에게 다가올 액난응 장난, 응? 어, 횡액을 전부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응? 성불하시 바랍니다.